선봉 바보영이 간다. 길을 비켜라. 오늘 저희가 이제 파촉에 은평 육성. 자, 저희 따고운서 팀이 이제 그 오늘이 두 번째 공성에 나갑니다. 첫 번째 공성은 이제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틀 전에 어? 이제 두 번째 공성은 파촉에 자, 음평에 있는 은평 육성의 공성을 나가는데요. 네. 어,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분의 시작이라 가지고 아직 19분 남았어. 근데 19분 남았는데 잠시만 몇 명이니?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명은 19분 안에 올수 있니 얘들아 근데? 오케이 가마손님 합격. 야 19분 안에 얘얘 오... 얘 뭐야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1분 합격. 잠시만 확인해 보자. 얘네 지금 야 너네 뭐하니? 19분 안에 올수 있니? 뭐야 잠시만. 야 어디까지 가니? 이 정도 되면 지금 출발한 거 아니니? 야 너는 야 내가 너 이름 체크하려고 했는데 취소해? 방풀하면서 취소해? 야너 누구야 너? 너 진짜 와아 좋은 말야 야 아동애들 다 체크해 지금 보니까 자빠리본다 지금 야 19분 안에 올수 있니? 뭐야 얘 누구야 어디까지 가야 되니 지금 20분 공성인데 지금 18분 안에 와야 되는데 아..아 아, 혈아.. 선별조 37분 뒤에 도착하는 거싫어하냐 지금? 호두알 선생님 4시 20분에 공성인데.. 왜? 때리지 말아주세요? 어지러웠다 진짜.. 뛰기는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일단은 한번 봐줬다 일단은 어.. 일단은 달리고 있네 보니까 속도가 빨라 보니까 누구야? 4421406 누구야? 어? 하이야 내가 공성시가 몇 시라 했어? 이어가니? 아니? 감이야. 안녕 할 때니 지금? 공성병기 아니고 선별조 일분입니다. 어, 어, 어. 나 이제 들어간다. 여러분 아니야. 나 혼자 들어가는 거야. 지금 들어가지 마. 나부터 들어갈게. 전봉 바보형이 간다. 길 비켜라. 간다. 뭐야 병력 왜 이만갈려 뭐야 근데 선별조 빨리 들어가세요 선별조 들어가세요 선생님들 선별조 들어가세요 선별조 들어가세요 지금 봉추님만 선별조니? 선별조 빨리 들어가 얘들아 야 얘들아 선별조 들어가 빨리 야 선별조 빨리 들어가라고 나 깜짝 놀랬다 지금 야 봉추님만 있는 줄 알고 야 문채원 구맹주 너희들 제가요 야 이거 맞니 오늘? 이거 맞냐고 잠시만 야 어지럽다 야깔수 있니? 야야 야, 잠시만 아열번해야 빨리 들어가 선별초야어 뭐 어떻게 나? 야선별초 빨리 들어가 지금 야주광정보고 빨리 선별조 들어가 천사 있니? 야 큰일 났다 지금 야 너네 진짜 기가 막혀 아아아 아, 아. 웃다 들어간다 오선배오 포도알 선생님 간다 오! 아니야 할수 있어 두 분의 남았어 여러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할수 있어 얘들아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세명 모승부야 지금 야 웃다야 그래 야 웃다야 너할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변기로 깬다고? 기다려봐 일단 너 이거 보자 이거 이거까지만 딱 보자 선별초 지금 보자 와 실화냐 나 지금 너무 아나이 군도 지금 선별초로 데리고 올걸 무슨 대참사야? 아 진짜, 나 오이가 없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아니, 저 대참사 저런 애들 있지? 다이 팀이야. 우리 남미라 아니야. 같은 팀이야. <웃음> 어, 관성재군님. 제발 빨리 오라고. 이거 맞냐, 진짜? 오케이. 우승부 헉, 한 번에 나왔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번에 나왔어. 한 번에 나왔어. 한 번에 나왔어. 된다, 된다. 이건 된다. 야, 이건 된다. 야, 이건 된다. 어. 아니 대참사 아니야 야 웃다 잘했다 야 유목민 사생림 온다 이 몰래카메라니? 야 잠시만 이제서야 리나노자 선별주 있으면서 지금 선별주 있으면서 왜 지금 오니? 아, 어 오케이 오케이 할수 있을 것 같아 다천자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 보자 할수 있을 것 같아 야 주둔 야 빨리 할수 있을 것 같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제발 됐다 됐다 됐다, 됐다. 공상 들어가 빨리 들어야 공상 빨리. 들어 <웃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윤선연씨 아직 공상이 남았는데 야나 몰래 카메라 쩔었잖아 지금. 아 뭐야 물무 뻔했는데 진짜. 얘들아. 우리 이게 되네야 지금. 나 진짜. 야 풀어 보서 타이밍에 지금 대참사 나는 줄 알았어 나 지금. 야 에어컨 틀었는데 왜 이렇게 덥니? 어? 아니 여러분들 오늘 내가 프로모션을 제가 콘텐츠를 10분 단위로 이렇게 다 짜놨어 10분 단위로 뭐 할지 다 짜놨어 왠지 이렇게 또 재밌게 또 알차게 이렇게 10분 단위로 다 짰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잖아? 그러면 할게 없어 30분부터 <웃음> 야 설마 누가 막타쳐서 이거 먹금을 레전드인데 잠시만 야 빨리 야 빨리 근처 있는 애들 공성병기 빨리 보내 은평대참나한다고아아 아, 빨리 안돼 안돼 아 모자 지금 병력 야 병력 제재로 보낸는데 지금 두건 간다 지금 얘 누구야 호름 누구야 호름 누구야 너 지금 너 지금 너 지금 너너 너 지금 너 모자 레벌리고 이거 맞니 밑에도부터 보라고 오케이 야 밑에도부터 다올라간다 지금 온다 지금 폐한 곳만 보다 폐한 곳만 여기서 보내네 뭐야 이거 지켜보고 있다 죽여버린다 너 말이야 너 아효라 아, 효라. 야, 보자. 뭔가다이 누구야? 뭔가다이야. 이거 맞냐? 이거 맞냐? 뭔가다이? 610아이야 지금? 이거 맞니? 너 지금? 야, 얘 이름 다 리스트 써놔, 이거. 아, 나 진짜 너 기가 막혀. 야, 너 너희 야, 너! 어, 기가 막혀. 오케이, 747.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다, 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됐다. 우리가 역사.. 와... 야너왜 이렇게 탈지를이 힘들냐 왜 이렇게 야 육성이 이렇게 힘든 거였어? 야 육성이 이런 게 힘든 거였어? 와.. 와 진짜.. 오늘 야 에어컨 틀었는데 진짜 하루종일 더웠다 지금 와.. 따보유서 지금 처치 랭킹 1위 보이 여러분들? 처치 랭킹 1위 보이 공성 랭킹은 병규양 선생님 취역성공기용 따유비 야 이거는 진짜 야 이런 거좀체크해라따유이 입구님이 대단하시네 여러분들 다음 공성 때는 근데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어? 맞아 구코! 구코 어떻게 저게? 아 혈아.. 기가 막혀 <웃음> 색상! 야 색상 뭐가 나 여러분들? 야 다른 사람들 뭐지? 나, 야 다른 사람들 일단 보자! 야 구코 정하자! 야 다른 사람들 보면 지금 이렇거든? 민트하라고? 지금 다른 사람들 이렇고 어, 민트가 없네 민초다? 얘좀 약간 밝은 색이 낫지 않니 얘들아? 보니까 이이 이 핑크가 좀 예쁘네 이 천명 오 핑크가 좀 예쁘네 보니까 아니 이 핑크가 좀 예뻐 근데 이쁜 걸 먼저 선점했네 어 맞지 이쁜 걸 선점했어 야 하늘이 낫다 보니까 같은 거라고 적게 없어 야 하늘이 좀 예쁘네 하늘 하늘색이 야 이거 이쁘다 이거 하자 이거로 하고 네국코는선나라로 가자 이걸로야 선나라야 어. 우리는 자윤선나라 <웃음>